여기 뭐예요? 여기, 여기 뭐하는 <웃음> 공간이에요? 여기. 여기는 어, 렌탈 스튜디오입니다. <웃음> 수고하셨어요. <있었어요. 웃음> 네, 다른 방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아 네. 어, 다른 방도 있구나. 네. 이그래픽티는 이제 트 작가님이 해주신 그래피티인데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블랙핑크 뮤직비디오도 음. 작업하시고 음. 거기서 이제 그래피티 부분님 하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는 방탄소년단도 뭐 하셨던 제 기사에 본것 같아요. 아하. 되게 유명하신 여기 여기는 머니존인데요. 이어폰만의돈이요 <웃음> 우주 느낌만의 갤럭시 존입니다 음. 저는 제거 댄스 역할 찍을 때막 여기서 워킹하는 막 이런 장면도 찍고 많이 했는데 그리고 여기는 욕실전이에요아 욕실. 전이에요. 어. 이 약품 불풀들, 불풀들 욕조 안에 들어가 있도 있고, 네, 여기 있는 차옷 가운과 저쪽에 잠옷들 간단한 가디건, 나시는 다 그냥 무료로. <웃음>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네요. 네. 예, 네, 예전에 한번 저하고 콜라보를 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그려주는 대상이었고 제가 춤을 배웠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뭔가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놀러 왔는데요. 너무 어... 예쁘죠. 네, 대표님. <웃음> <웃음> 대표님, 너무 좋으신데요? 대표님, 와. 와, 대표님이 어, 내가. 여기 뭐예요, 여기? 하다 여기 뭐하는 공간이에요, 여기? 여기는 어, 렌탈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촬영,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댄서로서 콜라보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댄스 영상 촬영도 많이 오시고요. 또는 이제 포토그래퍼 분들이랑 이제 모델 분들이 사진 촬영으로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유튜버 분들이 영상 촬영으로도 많이 이용해 주시는 그런 멘탈 스튜디오입니다. 아, 여기 빌려서 하는 스튜디오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네.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요? 어, 네. 저희가 어, 굉장히 저렴하게... 램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35,000원 1시간에 35,000원이고 3인 기준이라서요 4인부터는 5,000원씩 추가 금액이 발생하고요 컨셉이 다양해요 다른 스튜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셉 룸마다 비용이 따로따로 청구가 되는 스튜디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 문의 주실 때도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여기 여기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1시간에 뭐이 가격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통대가 대부분 근데 인스타 DM으로 예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대충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어, 당산역과 선유도역 중간에 있습니다. 아, 이거 한땀한땀다 셀프 인테리어했습니다. 를 네, 인테리어를 이렇게 예쁘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까 전에 어, 여기 스튜디오 저보고 써도 된다고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어. 핑크 저는... 핑크함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면 저 안쪽에 이제 힙한 존드 아, 예. 힙한 이용하셔도 아, 예.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런 <웃음> <여러 웃음> 예쁜 옷. 옷들이 있고 막 여기는 핑크 침대 여기는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공간에다가 저희 가세요? 여자친구랑 거예요? 오시면 되죠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오셔서 이제 커플 촬영 아 커플 촬영? 네. 너무 괜찮네요 오, 너무 예쁠 아. 것 같아요 음어 <웃음> 저 근데 저 내가 여자친구가 있을지 없을지도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하는거죠? 아, 여자친구가 없어요아 공개한 적없어요 네. 어떻게 비밀이에요? 아니, 아 비밀은 아니에요 제가 공개합니다 아. 여자친구가 있으십니다 아네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웃음> 이 친구 뭐야? <웃음> 선생님 이거 비밀이에요? 아니 비밀은 아니죠. 아니죠비밀이요 편집해주세요 <웃음> 벌려놓고 편집하래요 이거 아. 스디오로만 하지 않고 네. 뭐 약간 파티 공간으로서 어, 맞아요, 좋겠네요. 맞아요. 좋네요 특히 여자 친구분들끼리 이렇게 모임이 맞아요, 오셔가지고 맞아요. 셔가지고 같이 놀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예약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뭐 우정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요즘은 핸드폰도 사실 그 화질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 포토그래퍼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친구들끼리 카메라로 와서 서로 찍어주고 찍고 뭐 이렇게 놀다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어. <웃음> 너무 핑크 핑크해서 <웃음> 놀라신 거 아니었어? <웃음> 저기, 저기 그래피티 존에서 인터뷰 할까 그랬나요? 아 예상치 못했어요. <웃음> 아 진짜요? 너무 핑크한데? <웃음> 어. 혹시 내가 이거 핑크 이거 지갑 쓰는 거 보고 아까 그래서 이쁘다고한 거였구나? 이거. <웃음> 어, 이거 너무, 이거를 너무 이거 너무 예쁜 지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웃음> 어오 너무 예쁜데요 저희 스튜디오에 기부해주시면 안 되나요? <웃음> 아니 이거를? 아니 근데 얘 때문에 안 돼요 카드 지갑들 아 응, 이거만 없었어도 기부할 수 있었는데 아 아쉽게 아쉽게, 아쉽게. <웃음> <웃음> 제가 본 스튜디오는 많지는 않지만 <웃음> 그 중에서 1위 등급이에요 1위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너무 다 예쁘다고 말해 주셔서 <웃음> 그리고 오픈하자마자 처음엔 홍보 기간이 필요해서 네. 초반에는 좀 시기도 그렇고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후지필름 유명한 곳에서 촬영도 와 주시고 되게 유명한 쇼핑몰에서도 와 주시고 해서 너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네.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스튜디오 당상과 선유도 사이에 유치한 이 스튜디오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다가 링크? 링크? 인스타그램 링크? 네, 인스타그램 링크나 주소 남길 수 있으면 네. 제가 같이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만 영상을 <웃음> <웃음>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심플하게 <웃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러오세요 <웃음>